좋은 음. 아침 프로틴 노우스와 바나나 먹으면서 다시 b b 티 정리를 좀 합시다 자 만들것도 만들었으니까 올피렌스로 하러 갈까요? 아, 아, 날씨 이제 즐긴다 아휴 똥들아 야 집 도착해서 사과 하나 자 커피 하나 먹도록 합시다 자 브이로그 이렇게 편집을 해놨습니다 짜잔 배고파서 흰제삼겹살과 버섯을 자, 저녁입니다 아니 왜밥을 먹었는데 배가 프지일 다들 너기하나 바루는 채 아, 아닌데 접속도 잘. 저. 아 아침에 서류 작업 잠깐 할게 있어서 작업 좀 하고 진으로 이프로다 자, 점심이동은 김치는 은 고기랑 라면 자, 점심 먹고 영상 작업, 살짝. 아, 벌써 저녁 먹을 때가 되었네요. 저녁 먹으러 갈건 아니고요. 짐을 챙겨서 내일 아침에 새벽에 대전으로 가이하러 가야 되기 때문에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오케이. 자, 대충 짐정리해서 정리하고, 어, 집으로 출발 해봅시다. 아, 겠습니다 <웃음> 으, 저녁. 저녁 먹고 잡시다 내일 지가야지 제가... 어, 좋은 아침입니다. 지금 4시 반 정도 됐는데 대전으로 출발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아, 자, 편의점에서 커피 2단샀습니다콘드브로 그래서, 축하해 보며, 숨습니다 자, 대전 도착을 했습니다. 아침으로 간단하게 지난번에 받아놨던, 음, 이거 먹도록 할게요. 6월 9일까지니까. 강의 준비를 해봅시다 다파리바게타 <목소리> 아, 아메리카노 하나랑 그리고 쿠키앤크림 마카롱 하나 으응 <목소리> 6시간 가기 했는데 네, 재밌네요 역시 음, 이제 팬들보다는 <웃음> 라이브에 조금 더 관심이 많으셔서 네, 라이브 위주로 내년을 네, 올려드렸습니다 네, 네, 네, 저는 네, 안전운전해서잘 먹겠습니다 특별한 거거든요 운동은 다시 나머 자, 저녁 맛있게 먹고, 이제 집으로 가봅시다. 야, 너무 피곤해서 금강에서 잠깐 와서, 조금 한 30분 정도? 30분? 30분 정도 쉬다가, 구론산을 샀습니다. 구론산 브론산이랑, 그리고, 액방성 오징어! 얍! 어, 어우, 형 좋아요. 그리고, 맥콜도 샀습니다. 맥콜의 묘한 맥콜. 어. 오늘 식단은 음. 음. 음. <목소리도> 음. 음. 음. 음. 음. 음. 음. 음. 음. 음. 음. 음. 음. 음. 올리브 추가를 했는데 올리브 추가가 된 거겠죠? 일반적인 피자랑 큰 차이가 없어 보이네요 올리브 양이 아.. 왜 피자하지? 먹어서 두두하고 두울 있습니다 아, 남은 피자를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요새 진짜 그래도 다행이긴 해요 피자를 시키면 어.. 점심에 시키면 저녁 저녁까지 해결이 돼 자.. <웃음> 아, 좀 쉬다가 하는 게임입니다 에이펙스레이던데 짜자 짜자 봅시다 오빠도 어, 좀 따고.そうだし み니다 오전에 잠깐 나가서 엄마가 이제 카운슬러를 하시는데 그거 배달 도와드리고 점심을 먹기로 했습니다. 점심 고기 먹어야지, 고기. 고기, 고기. 고기, 고기. 아이는 됐다. 거 먹어도 되지? 아, 이 자 이마트 이마트까지 갔다가 동생 데려다주고 도착. 자, 현만 등이 고장나서 교체 부체, 정도를 교체하려고 빼봤는데 여기도 지금 불이 두개 나갔거든요. 이거 두 개도 주문을 해서 아, 이렇게 돼 있는 거 사면 될것 같아요. 아, 골프 갔다 온거 빨리 편집해야 되는데 그죠? 저녁으로 아, 간단하게 사과 하나랑 그리고 이 친구 웨이 프로틴. 아. <웃음> 음. 아. 지금 재밌게 하고 섹센더를 마저 봅시다 자 오늘 점심입니다 구라다 그리고 떡볶이 그것도 맞지 태양 한잔 하면서 이제 그 이번 주에 강의했던 데 있죠. 거기서 추가 강의를 중학생들 대상으로 강의를. 는 거야. 그 다음에 주류가 있기 바깥에서 융합된 장단을 가서 "아니야, 점심에 나으면 치킨을 먹으면서 오버워치를 할 거야." 오늘도 학생들을 나고 봅시다. 그럼 내일 가기 위해서 집에 먹어요. 미동지대 장으로 끝이다. 오늘은 어우 진짜 오랜만에 가고 있다. 일 방이 끝. 이렇 아, 사진 맛있... 다 사진 찍으면 맛있겠다. 맛있다. 자, 이제 찍으로 가야 봅시 창원 도착. 아, 갈 때는 창원역이었지만. 오, 오랜만에 나가면 또 오네. 쫓차 가져온 거 포도수로 가방이랑 좀 드도록 하죠. 저녁으로 닭가슴살 두개 먹도록 하겠습니다. 배가 너무 고프면 탄장 많이 넣었으니까. 그래. 이거 준고 이제 샌단 다겠다